자, 네. 아 거기 때깔 보세요. 어우. 아유, 칼이잘 되는 거 봐. 자, 혹시 칼이 좀 보임 좀 그럴까 봐, 예. 어, 저기로 좀가 가려놓을게요. 아유. 오. 어. 양. 아, 여기 고기 진짜 좋아요. 단면 살짝 보여드릴까요? 여기 고기 진짜 좋아요. 어, 진짜 맛있다. 아 고기 상태 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 생으로 먹는 고기예요 생으로 먹어도 돼요 생으로 먹는 고기입니다 여기를 잡아 봤을 때 우둔인 것 같아요 우둔쌀 음. 약간 좀 고급지게 이것 좀 스테이크처럼 딱 고기를 먹는데 네. 그래도 와인 한잔 또 해봐야죠 아 착즙 와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김종용님 어서 들어가 습니다 자, 아, 포도가 왜 포도가 왜 있겠어요? 에? 착즙 와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자 어서 들어와요. 으아아아 포도가 마늘 포도인가? 마늘.. 마늘 향이 살짝 나지? 아유수자 어, 왜 맛있지? <웃음> 그냥 포드랑 소주랑 믹서기에 다 때려 놓고 돌려버리니까 게... 아예 네, 어서 오세요 오 맛있지 맛있는데 아 저는 올해 마흔입니다 마흔 40. 예뻥노아저 네. 술은 잡사지 참참참님께서 저 나이 마흔이라니까 뻥 치지 말라고요 뭐다이해한뭐 아, 때문에 그러신지 알아요 네 생각보다 좀 동안이죠 예. 네. 한 서른셋네 보이네요? 에? 자. 자 오늘 가니 씨, 예 청양고추와 예 무순 아서선로서 반갑습니다 아자 아, 자. 착즙 와인, 네, 사사. <웃음> 짠. 아, 아스파라거스 대신에 청양고추, 아, 어우 맵다. 아우. 곤주님께서, 형님 방어는 언제 먹나요? 네, 공격하고 난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 썩은 개. 개구 역시 맞는 고 그냥 처먹는 거나 열심히 하지 아, 오. 야, 아, 고기 좋아요. 아, 동우님, 반갑습니다. 맛있다. 시끄러워. 생으로 먹는, 자, 요거 생으로 먹는 고기입니다. 네. 생으로 먹는 고기에요. 음. 아니 면도를 왜 했어요? 아, 제 아들 육아 때문에 애, 애기 좀 혹시나 수염이라면 다음 따가울까봐 수염은 한동안 좀밀 겁니다 음. <목소리> 자 착주 바인 음. 사 음. 오리지널 소맥은 이게 오리지널 소맥입니다 많이 소주가 많이 들어가야 소맥이죠? 예 소주가 많이 들어가야 소맥입니다 예 이거 마시고 좀 천천히 요 커피도 한잔한 한 모금 딱 하면서 대화하면서 어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근데 포금이나 요런 거를 좀 하진 않고 예 서서 아우 날? 아, 기까막힘니다자 음미할까 그러면 어, 아 천천히 한잔 음미하면서 먹을까요 자그분들수아아 슬로우 모션으로 포크가 큰 거요, 얼굴이 작은 거요. 그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. 포크가 크고 얼굴도 겁나 큽니다. 네, 포크가 많이 커서 얼굴이 좀 그나마 덜 크게 나온 것 같은데, 제가 얼굴이 엄청 큽니다. 네, 제가 참 진짜 진심으로 제가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머리 크기, 얼굴 크기는 제 아들이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. 이목구비는 이제 저를 닮더라도 대가리 크기, 이 얼굴 크기는 저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. 아... 전남 쪽에 사시나요? 저는 이제 전라남도 쪽에 살고 있습니다. 형님 그럼 그 고기를 자게 썰면 육회인가요? 뭐육사면육회될수 있죠. 수염은 다시 안 기르시나요? 육아 때문에 아들 제가 이제 트럼시키고 안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. 아들 따가... 아들 따가울까봐 면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좀더 지나면 또 수염을 다시 또 기르지 않을까요? 쏴서 네. 소맥 원샷 혹시 보고 싶으셨던 분? 네. 이거 한잔하면서 또 먹고 아! 네. 어, 채원희님 안녕하세요!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. 같은 목포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거 아, 라이브로 다니고 아우 키윽키 응님께서 도 소중한 7500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지인님 남자친구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항상 유튜브 챙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나르친분도 보고 계셨구나 아 작은 컵 해달라고요? 너무 커서 아 일단 여자는 어, 야 마시고 자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 아까 1000분 넘게 왔다 가시고 지금 토탈 한만명 이상이 제그 라이브를 오시다 가셨어요 근데 좋아요 수가 지금 243회 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 예뭐 지금 뭐 라이브 때 좋아요 수를 뭐 많이 받는다고 딱히 무슨 뭐 혜택을 받거라 그러진 않는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한잔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다 깜빡하고 안, 누르셨, 안 누르셨을 것 같아 요 예. 좋아요,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 바로바로 300 넘네. 좋아요가. 안 좋은가 보지, 임마. 아, 그니까 정동원님네. 안 좋은가 보지 임마. 그냥 안 좋은 거 누를 필요 없어요. 혹시 좋으면 누르라고. 깜빡하신 분들 누르라고요. 네. 강연 아닙니다. 화사. 음. 억지로 눌러주세요가 아니라. 좋으면 눌러달라. 혹시나 깜빡하신 분들 좀 눌러달라고. 에. 목소리가 JK 김도욱 같네요 야 김정우님 아프리카TV 때 별명이 JK윤문식이었어요 JK윤문식 미련한 사랑을 약간 윤문식 선생님과 콜라보 해가지고 제가 한게 있었거든요 알고 있지만 싸가지 없는 나는 두려워 이런 싸가지 없는 그 JK윤문식이라고 아프리카TV 때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OTL, OTL님께서 포도알 ASMR 들려주세요. 저 ASMR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소리를 약간 좀... 예, 잘 들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. 포도ASMR 포도알. <웃음> <웃음> 사사사!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자, 사사! 거. 썰지 말고 한번 먹어주세요. 자, 근데 그러면 상황극이 약간 필요합니다. 썰지 말고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. 예, 자, 이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? 썰지 말고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아, 알겠습니다 하고 딱 뜯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와,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좀 이제 감이가 돼야죠. 어떻게 맛있게 먹 먹어지냐? 저 부산행이나 28주처럼 그 좀비 그 영화처럼 이 살을 씹는 소리가 아삭하게 착 들어가야돼요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이렇게 들어가야? <놀람> <놀람> 칼 안대고? <웃음> 서러운 <웃음> 게? <설어 번개? 웃음> 너 아직도 다 늙어지지 않겠어요? 수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유, 또김 쌤님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와 맛. 마... 음. 수도병님, 어, 혹시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놀러 오는 걸 한번 좀 계획 한번 세 보세요, 형님. 네. <웃음> 자,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남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